고장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이 이제 알코올, 페놀 에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 다루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알코올은 굉장히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작용기예요. 자, 알코올 뭐 페놀 에터도 그렇지만은 알코올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알코올이라는 게 뭐냐? 작용기 이름이 알코올 그러면은 끝에 이와 같이 자, 이 물질을 하나 봅시다. CH3CH2OH 보입니까? 자, 이게 알코올입니다. 끝에 OH OH기를 우리가 알코올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자, 알코올기를 다른 말로 부르면은 산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다해서 수산기라는 용어도 씁니다. 자 수산기, 알코올기, 자 O H 이걸 우리말로 알코올 이렇게 부를게요. 영어로 끝에 역시 올로 끝납니다. 알코올. 알코올. 왜 알코올 그러면 좋지? 알코올이라고 세자나 이렇게 어렵게 부릅니까? 우리가 이건 약속입니다. 알코 끝에 올로 끝나도록 알코올 그러지 마시고 알코올 이렇게 사용하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알코올. 자, 다른 말로 이거를 알콜기, 알콜기 혹은 자, 수산기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수산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기라는 용어로도 불러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게 혹시 들어보셨는 게 있습니까? 다른 용어는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 수산기 용어로 그럼 영어로는 수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이드록실기라고 이름을 불러요 영어로는 하이드록실기, 알콜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알코올, 페놀 에터 그러는 물질을 망나시켜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끝에 뭡니까? 여기에 AR 이렇게 표현했나? 이건 탄화수소 뜻입니다. 탄화수소. 아, 아, 내가 잘못했다 탄화수소를 알킬기, 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알 표현을 안 하고, 알일 표현이라고 해서, AR,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 것이, 지금 AR 표현했는 이게 아로마틱, 아로마틱, 방향조, 그러는 벤젠링을 의미를 합니다. 벤젠링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벤젠인데 이 물질이 벤젠인데 벤젠에 만약에 알콜기가 하나 수소자리에 알콜기가 하나 치환되어 있다 이것도 알콜기입니다 그죠? 알콜기 이 이름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페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페놀 자, 영어로는 끝에 올로 끝납니다. 자, 알코올기 알코올기 끝에 올로 끝나기 때문에 무슨 무슨 뭐 그러다가 끝에 올 끝나면은 아, 이게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웃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알코올과 페놀을 설명을 했고 여러분 책에 보이시는 거물 경우 같으면 h2o h2o 물에도 oh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roh 알코올기고 ar 벤젠링을 아로마틱 oh 가지고 있는 페놀.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알, 산소, 알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에터라고 합니다. 에터. 대표적인 예가 에터, 에터. 뭐, 산소, 뭐, 이런 형태. 이름 ETHR -E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은 에테인데 그냥 영어식 발음을 한다면 에터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에터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 본다면은 CH3, CH2, 그다음 산소 CH2, CH3. 에칠기를 두개 가지고 있는, 뭐, 에, 뭐, 메칠, 에칠 에터네, 이 경우는. 에칠기 두개 가지고 있는 다이 에칠 에터. 우리가 저번에 조지방 정량을 할 때, 지방 추출해내기 위해 가지고 지방을 잘 녹여내는 물질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 상에서 이런 구조가 어떤지, 명명법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자, 여기에 대해서 에, 공부를 해 보자.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페놀, 에터를 이 상에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는 알코올을 우리가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알코올로 구분을 할게요 자 이게 왜 구분을 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중에 보면 은 치환 반응을 일으킬 때 반응 메커니즘이 달라요 SN, 아까 얘기한 SN1 아까 얘기했는 S N 반응 SN2 반응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 자이 1차, 2차, 3차 알코올을 구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이겁니다. 자, 알코올기를 주목을 해 보세요. 자, 이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주목하시고 자, 이 탄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하나 있으면은 1차 알코올. 둘 2차. 셋 3차 알코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알코올 1차, 2차, 3차 알코올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직접 결합한 수소 아닌 지환기 이걸 알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킬기의 수에 따라 1, 2, 3차 알코올로 분류한다 자, 분류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됐고 그다음 알코올의 명칭을 보는데 이게 어디 명칭이냐 하면은 호적의 이름 같이 아유팩 명명법이 있습니다. 자아유팩 명명법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유기 화물의 이름을 탄소 원자의 가장 긴 연속 사슬 이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 탄소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해 놓고요, 놓고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탄소 수소를 명명을 하고 끝에 올만 붙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올 끝에 의미의 앞쪽에 포아타나수소 이름이 끝에 E로 끝나면 은 E를 빼버리고 빼버리고 끝에 올만 붙여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CH4 메탄이죠 그죠? 메탄이 영어로 쓰면 METHAN이 e 메테인 이렇게 이름이, 이름이 아유팩 이름입니다 끝에 끝에 2로 끝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CH3OH 라 그러면 메탄의 수소 자리에 알콜기가 하나 치환되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름을 메테인의 끝에 2를 빼고 METHAN 까지 하고 끝에 OL 올만 붙여라. 메탄 올, 그 다음 에테인. 에탄올 자 이게 아유팩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탄올을 에칠알코올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그 쓰고 있는거는 아유팩 호적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관용적으로 지금 서왔는 집에서 쓰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코올은 끝에 무조건 올 이렇게 끝납니다.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이 아니야.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필 알코올 작용기 위치를 번호로 붙여서 나타내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코올기가 번호가 작게 나타나도록 번호를 붙여라. 이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번호를 큰 번호를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고 번호를 작은 번호가 붙여지도록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쓰고 있는 거뭘 쓰고 있으세요? 이것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게 CH3CH2CH3 CH3 프로페인입니다. 프로페인에 여기에 알코올기가 하나 치환되어 있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알코올이 기가 치환되어 있다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탄소 3개니까 프로페인은 프로페인 프로페인의 끝에 2를 떼내고 올만 붙이면 되는데 알코올기가 1번 위치에 알코올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1번, 2번, 2번 위치에 알코올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거에요 그럼 이름을 자, 이 경우 같으면, 원 프로파놀. 자, 이 물질은 1번, 2번이니까, 투 프로파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알콜기에, 원 프로파놀, 투 프로파놀, 이름을 지금 붙였고요. 그 다음, 알콜기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는 경우는,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이름을, 끝에, 올해 알코올기가두개 있으면 다이, 그 다음에 세개 있으면 트라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보시면 알코올기가 1번, 2번에 각각 하나씩 1, 2, 에테인 다이올 에테인 다이올 그 다음 12, 13, 10, 11, 12, 그 다음, 이 경우는 시스13 사이크로, 사이클로카마 고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크로 펜테인 다이올.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이름을 기록한 물질을 이래 이름을 보시고, 뭐, 다이올, 그러면 알콜기가 두개 있구나. 앞에 번호가 나오는 거는 아그 탄소에 알콜기가 붙어져 있는 번호구나 자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죠 자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이번에 이번 기회에 내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더라도요 이름 적어놨는 걸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도는 공부를 좀 하세요 그 다음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자, 이때 불포화 결합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자, 이와 같이 이게 알코올기가 있는 탄소를 1번이라고 본다면 원 뷰탄올입니다. 그런데 뷰탄올, 뷰탄올은 뷰탄올인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알코올기는 1번에 위치하고 있고 이중결합은 2번 위치에 1번, 2번 탄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butane-1-all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 경우는 3-butane-1-all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알코올기, 그 다음에 불포화 결합 가지고 있는 물질들 명칭은 이렇게 부르자, 부르자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유팩 명명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놀. 페놀은 벤젠 링의 수소 자리에 알코올기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페놀. 자, 이 경우 같으면은 페놀의 탄소가 1번이다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4번 되니까 포메틸 페놀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패널? 패널은 패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에? 마주칠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명명법을 들어보시고 아 저게 뭐다 그러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좋겠다 끝에 올 끝나면 알코이다올 그러면 잠시